오늘은 무척 귀여운 게임으로 이불을 해보려고 해요. 어떤 게임인지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. 바로 언타이틀도 구스 게임. 어, 아, 저기요, 저기 뭔가. 아, 어, 웅크린 자세도 할수 있네요. 이렇게. 아 됐다. 열어. 거위 귀엽죠? 날개를 퍼드리려면아 이제 진짜 시작인가 봐요. 거위 어, 이렇게 인사! 아 어, 완전 착한 거위! 거위가 해야 될 일인가 봐요. 거위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지금 있어요. 아 어, 어, 도망! 제가 안 그랬어요. 아저씨 죄송해요. 내 이름은 거위! 도둑이죠? 내가 어? 내 거예요! 예 우! 짜자! 내거내 거 내, 거! 내 거예요! 아까 퍼도! 우이! 내 거! 아저씨 이거 어디게요? 아! 아! 아! 아! 아 아저씨 못 찾는 것 같아요! 공격! 아! 공이 아! 아저씨! 아! 아저씨. 아저씨! 빌려주세요! 빌려달라고요! 그냥 소통하려고 한 거예요! 아저씨 미워요! 아! 야! 아! 아저씨, 아저씨, 아! 빌려주세요. 빌려주세요. 아저씨, 전 분명히 빌려달라고 했어요. 라디오, 라디오, 라디오, 라디오. 아저씨한테 다 있겠죠? 아저씨는 뭐든지 갖고 있으니까요. 아저씨, 라디오요! 이거 라디오예요 이거 통째로 훔쳐가면 혼날려나 으아! 아저씨! 아! 아저씨! 어, 아저씨 나빠 이걸로 때리려고 했어! 나빠요 아저씨! <웃음> 너무해.. 혼자 있을거야.. 루 <웃음> 수막 어뒤 아저씨 저 찾으시는 거 아니고 사파주셨구나.. 어. 당근 뽑는 거 아저씨 도와드려야지! 아저씨랑 좀 친해지는 게 좋겠죠? 요? 아저씨 저 이래요. 쓸만한 거의죠. 되게 착하죠. 더더 아 어, 라디오 한 번만 빌려 주시면 안 돼요.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저씨 아저씨 열심히 하고 계시. 어? 아무 것도 안 했는데. 아저씨 자꾸 그러면 가서 물틀 거예요. 아저씨 가라 거의먼. 야! 저만 자꾸 따라다니세요. 아저씨 일할 때까지 여기서 그냥 기다려야 돼. 정원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. 제가 안그랬다고요 반성하고 있을게요. 반성. 흐흐 <웃음> 아저씨 가셨나? 아저씨, 아저씨 머리 엄청 예쁘시네요. 아, 혼났다. 역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. 잘하나라 머리 머리. 모발 모발. 아, 아, 혼났다. 이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? 머리 머리. <웃음>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어, 그래도 하실 건가? 이런 걸 뭐하나요? 이런 거를 이런 이런 쓸데없는 표지판을. <놀람> 아! <놀람> 이 저희의 어, 이 저의 승리입니다. 어.